안녕하세요. 유길입니다. 오늘은 MBTI 캐릭터로 평화주의자 순위를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캐릭터들은 네가지 글자 모두 찐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에피셜이니까 재미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순위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평화주의자라는 건 TF 지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TF 지표가 빅5 이론의 우호성 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호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F구요. 낮은 사람들이 T죠. 그래서 일단 F가 T에 비해 평화주의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EI 지표를 봅니다. 외향, 내향이죠 우리가 평화롭다. 구할 때그 느낌은 왁자지껄라고 떠들썩하고 흥분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E보다는 I가 평화주의자 느낌에 좀더 가깝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호적이면서도 차분한 IF 유형들이 평화주의자 느낌이 강하고요. 그 반대인 ET 유형들이 그런 느낌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IT와 EF는 그 중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EF가 IT보다는 좀더 평화주의자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먼저 IF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INFP, ISFP, INFJ, ISFJ 이네 유형이죠? 이 중에서 평화주의자 1위, ISFP입니다. 자이 사람은 요 누구랑 부딪히는 걸 아주 싫어요 일단 피곤하고요. 귀찮아요. 싸우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허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IFP가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유는 물론 원래 성격 자체가 극외향도 아니고 극내향도 아니어서 그런 거겠지만 이렇게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ISFP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할 때가 많고요. 설사 그게 좀 싫어도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FP를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랑 코드가 비슷하다고 느끼거나 자기를 잘 받아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극외향이나 극내향 중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EFP를 의문의 인싸 라고 하죠. 이 사람은 특히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욱 중심에 놓이곤 합니다. 그리고 2위는 INFP에요. 어린왕자 유형이라고 하죠. INFP도 ISFP 못지않은 평화주의자 인데 2위로 꼽은 건 INFP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INFP는 좀 색다른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공감하거나 함께하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작가와 깊이 공감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친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겁니다. 먼가 그러니까 SF라는 건 아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고 NF는 모르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한 적이 있죠.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3위는 INFJ와 ISFJ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겉보기에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좀 이상한 게 있죠. INFP나 IFP의 순수한 느낌과는 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둘다 착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이 f 제는 그러면서도 좀 까칠한 느낌이 있고요. 상대방이 선을 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죠. 그리고 INFJ는 뭔가 미스터리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죠. 사실 이두 유형 모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들의 다른 면은 평화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침해받는 거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윈프제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붕괴하거나 이프재제가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 지구 멸망을 상상하는 건 역설적으로 이들이 평화에 진심이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걸 겉으로 막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번엔 EF그룹으로 가볼게요. ESFP, ENFP, ESFJ, ENFJ입니다. 공동사위는 ESFP, ENFP입니다. 자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관종 유형들이죠 관종인데 평화주의자다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 평화주의자 맞습니다 물론 좀 요란하거나 정신 사라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게 의도가 없다는거지 실제로 그럴 일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FP나 MFP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라는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덕을 봤다거나 이들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들은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 잘 지내죠. 사람들이 좋아하기 하고요. 그리고 5위는 ESFJ라고 할게요. FJ 역시 본인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공동 3위, 인프제, 이프제 얘기할 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속으로 화를 낸다거나. 이상한 상상을 한다거나 이런거요. ESFJ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런걸 드러낸다는거예요어 쟤는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누군가 공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EFJ나 FJ 모두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EFJ는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반면 FJ는 그게 드러납니다.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군가에겐 오지랖이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종의 공격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FJ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하는게 아니에요. 차라리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라면 모를까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 6위 ENFJ 그리고 7위 ISTP입니다. 동시에 설명할게요. ENFJ는 F형 중에서는 평화주의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ISTP는 TU형 중에서는 평화주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ENFJ는 정치와 가장 깊이 관련이 되는 유형이고요. ISTP는 정치와 가장 무관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게요 싸움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보세요. 호구 온날 치고 받고 가끔씩은 몸싸움도 불사하잖아요. e n f j 이미지만 보면 당연히 평화주의자로 보이죠. 실제로 꿈이 인류평화인 ENFJ가 많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모든 ENFJ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평화주의자인데 전투력이 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ENFJ가 평화주의자와 거리가 멀다는 말만큼 이상한 게 ISTP가 평화주의자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ISTP는 평화주의자 이미지가 전혀 아니죠. 이 사람 지난번에 개인주의자 순위 1위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평화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남하고 싸울 생각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넌너갈길 가고 난내갈길 가고 그게 다른 얘기예요. 평화주의자 맞네요. 그렇죠. 자 ISTP부터 T 유형으로 넘어가죠. 먼저 IT 그룹입니다. ISTP는 지금 했고요. INTP, ISTJ, INTJ입니다. INTP가 8위가 되겠네요.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일까요? 글쎄요. 뭔가 안 어울리죠? 사실 방금 ISTP가 평화주의자라고 하긴 했지만 다른 T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죠. ISTP나 INTP는 평화주의자보다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평화보다는 자유를 더 사랑하죠. 간섭받고 구속당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안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간섭 좀 그만해라. 나좀 내버려 둬라 이러는 거죠. 심지어 정부가 간섭하는 것도 싫다는 no.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평화란 이런 거예요. 서로 간섭 안 하는 거. INTP가 ISTP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 생각이 좀더 강하다는 겁니다. 원래 N이 좀 그런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S가 상식적인 편이죠. 그리고 공동구의입니다. ISTJ, INTJ 자, 이 사람들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평화가 깨지는 걸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ETJ나 INTJ는 일을 할때 파트너의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일을 똑바로 못하는데... 차라리 성격은 좀 더러워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 사람이 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다정한 행동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관계가 좀 껄끄럽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가 뭔가를 틀리면 그걸 지적하고 싶어하죠. 근데 이걸 누군가는 먼저 시비를 거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이죠. ET 그룹입니다. ESTP, ENTP, ESTJ, ENTJ 이네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이전에 MBTI의 생캐들이 바로 ET 유형들이라고 했죠. 이들은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공격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공동시비는 ESTP, e n t p 고요 ATB나 n t b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e t j 나 n t j 보다는 순위가 높은 걸로 했는데요. 사실 P가 J에 비해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J가 더 평화주의자처럼 보일 때도 꽤 많거든요. P는 충동적이죠. J에 비해서. 그래서 ATB나 n t b 는 공격성이 무절제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더 커요. 이런걸 한번 당해보면 차라리 e t j 나 n t j 가더 첨장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계획적인 공격성이 더 무서운거죠 범죄도 우발적인 것보다 계획적인게 형량이 더 높잖아요 ESTP ENTP는 그래도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장난기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ESTJ ENTJ는 매우 진지합니다 웃음기 싹 빼고 진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판 붙어보자는 식이에요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승부를 내야죠 공동 11위 이런거 없습니다 11위 ESTJ, 12위 ENTJ입니다. 아까 ISTJ, INTJ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틀린 걸 바로잡는 게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사실 이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 그냥 몸에 뵌 사람들이 바로 이 e t j INTJ 이두 유형들이에요.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유형들인데 ENTJ를 12위로 놓은 이유는 말씀드린 N과 S의 차이 때문입니다. N이 자기 생각이 좀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ENTJ의 리더십은 전쟁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한 적도 있죠. 그만큼 ENTJ는 평화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ENTJ는 ISFP와 네 글자 모두 다른 유형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유형끼리는 뭔가 묘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면이 있어요. 가장 평화주의자인 isfp는 의외로 내면에 자기도 잘 모르는 분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술한 사람이 화가 나면 돈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요. 반면 평화주의자와 가장 거리가 먼 entj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순수하고 여린 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두유형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SFP에게는 싸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안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다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ENTJ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항상 강할 수만 있어요. 싸워도 되고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에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